아침이 너의 얼굴이라면 그 밤이 어떻게 지나든 잊혀질 거야 고맙습 재미있어... 줄 거야. 이런 게 나의 마음이라면 언제나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대와 나 우리 둘서 생각보다 괜찮게